안녕하세요. 나연나나연나 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날이 풀린 것 같은데요. 아직 추우니까 밖에 나가실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호호. 오늘도 이 나나가 일본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이랑 같이 알아볼까 하는데요. 바로 일본 금융정이 암호화폐에 띄에 흐른 검토중이라는 것입니다. ETF는 투자자가 개별 주식 대신 중공콜에서의 업종 색터 지수, 시장 지수 등에 투자하는 펀드형 주식 투자 상품인데요. 일본에서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를 만들어 왔던 일본 금융청이 이번에 암호화폐 ETF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경제매체 브루버그가 인면의서식돈을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아! 현재까지 일본 금융청은 작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 코인체크, 핵킹 문제로 개인 투자자의 자산 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를 진행할 업체들은 일본 금융청에게 틀록제로 마련할 반집으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올해 2 1 9년에는금융상품 거래법, 자금결제범의 개전암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금융조은 지난달에 암호화폐 바센 상품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선물 등 암호화폐 파생 상품 산장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위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현시점에서는 스윙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일본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으로 트렌드 종화를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에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ETF가 스윙이 된다면 자산유출 사건들을 계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위욕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인 ETF 수인을 거려주기라는 소식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일본 자유민주단은 올해 3월까지 관련 법률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이 사안은 기존 금융법 개정에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 규제 기간에 사업감독 강화 및 ICO 토크의 중공분류 등을 다룬 관련 보안은 2020년부터 혈액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ETF는 작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작년 8월 9건의 ETF 신청을 SEC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고 그중 아직 결정은안 내린 바네크와 솔리드 x 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도 있죠. 이 결정은 2월 27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에크솔리드엑스의 ETF 신청과 일본 ETF 스윙 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일본 금융청 ETF 검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의큰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효율적인 규제안을 제안해왔던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ETF를 스윙하면 보안이 약간 해킹이나 도난에 대한 퇴직의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세계에서 암호화폐의 합법적 금융상품화와 제도권 시장 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고 확실한 것은 ETF에 쓰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